최근 중국 양쯔강 유역에 지속되는 폭우와 수천성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세계 최대 댐인 산샤댐과 작년 7월 가동이 시작된 바이어탄 댐에 대한 붕괴설이 다시 중국 안팎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샤댐과 바이어탄 댐 모두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이 주장되면서 이 붕괴설에 힘을 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샤댐은 1994년 착공돼 2006년 완공될 때까지 약 1,800억 위안, 3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당초 예상됐던 예산은 그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샤댐 건설 공정의 총괄자이자 이전 국무원 총리인 리펑의 측근과 친인척들은 입찰 정보를 제공받거나 설비 자재를 특정 기업들에게서 이 공급받는 대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바이어턴댐은 깊은 협곡의건설에하기에 복잡한 아치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중국은 바이어턴댐이 4년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장 작업자부터 엔지니어, 품질건설 검사원 및 고위관리자까지 관련 직업군 모두가 AI 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스피트로 건설될 수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바이오탄댐 역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작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완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중국 당국은 이 산샤댐 건설 과정에는 여전히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 저수량 393톤의 이산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집안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샤댐은 공교롭게도 단층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 댐에 투입된 46만톤의 철근, 콘크리트 무게와 이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져서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최근 쓰촨성에서의 군발 지진과 폭으로 인한 산사태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의 지진과 이 산사태와의 이 연관성이 의심받으면서 이산사태으로 인한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7년 6월 산사태에서 멀지 않은 이쓰촨성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120여명이 사망했고 두달 뒤인 8월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26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산샤댐이 저장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물이 인근 집안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정부의 이 주장대로 댐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존재일까요? 하지만 과거 중국 댐의 역사를 살펴보면 댐의 붕괴가 발생했었습니다. 을 중국은 과거 1975년 8월 이 허난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나로 인해 화여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이 반차오댐을 비롯한 주변 댐 62개가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23만 명이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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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해처럼 태풍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거란 전망입니다. 과연 이 바이오탄 댐의 완공이 중국의 주장대로 AI 기술 덕분에 1년 정도 완공일이 앞당겨졌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 요 아니면 대부분 주장하듯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7월에 불리하게 완공한 것일까요? 중국은 어, 2060년까지 중국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서 바이어탄 댐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바이어탄 댐을 이용한 발전으로 연간 5,1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이, 광고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중국 동부 연해와 중부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순서대로 완공된 시로도 댐, 샹자바 댐, 우둥도 댐은 완공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어탄댐은 불과 4년 만에 완고한 것입니다. 이제 6월 1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장마기간에 돌입하면서 더욱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할 것이 예상되는 올 2022년 여름을 과연 중국의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등이 견뎌낼 수 있을지